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요 스타렉스 캠핑 요새 이제 스타리아가 나와서 뭐 스타렉스 캠핑카를 찾으시는 분이 있겠냐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면이나 그 메리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제 이번에 이제 900만 원대에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스타렉스 캠핑카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어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뭐 어, 타고 다니기도 할 거고 판매도 할 거고 뭐 소개도 해드릴 겸 오늘은 뭐 이렇게 세 가지 어, 컨셉으로 사, 이제 영상을 담아 볼 거고요. 일단 소개는 가볍게 해드릴 거고 저도 이제 일단은 뭐 가족들이랑 사용도 하겠지만 판매 의향도 있는 뭐제 물건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스타렉스는 제가 이 하얀색 이제 회색 투톤으로 이렇게 도색을 했어요 예쁘게 그래서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피 트레블러라고 심플하게 이제 캠핑카 있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한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이렇게 리무진 시트랑 엠보싱 작업을 전부 다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키로스는 13만을 뛰긴 했는데 제가 주행을 해본 결과로는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뭐 제가 지금 평소에는 디포를 몰고 있지만 어 제가 예전에 스타렉스 몰았을때와 이건 진짜 차가 가볍고 별로다 했는데 요거는 키로스 대비해서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아서 제가 요 차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조수석 운전석을 전부 다 작업을 했어요. 11년, 사도 얼마 전에 받았고, 11년식에 이게 지금 13만 띈, 음, 베이스 차량에 제가 제작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옵션을 많이 넣지 않았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쓸 거, 뭐 저도 안에서 뭘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침상, 이렇게 시트와 어, 평탄화 가구 작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 냉장고 5 0리짜리랑전자렌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수전은 일부러 안 했어요. 내부에서 뭐 물을 쓴다거나 그런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수전은 이제 그 요새 그 USB 충전식으로 해서 쓰는 용으로 사, 사용을 하려고. 근데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따면은 청수 오수는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뭐, 다시 재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면부를 이렇게 개방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고급스럽게 했어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뭐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이 매트리스와 측면 이제 멀바우로 이제 저 상판이랑 톤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24인치 TV, 그다음에 이거 매트리스도 제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루비 모양을 넣어서 엠버싱도 좋고 이게 고탄력이라 뭐 나중에 뭐몇년 써도 이렇게 죽지가 않거든요. 이 요것도 이렇게 측면이랑이게 루비 톤으로 맞췄고 뭐 선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침상 형탄화 작업, 그 다음에 리무진 시트, 엠보싱, 그 다음에 매트리스, 그리고 요쪽에 보면은 이렇게 무시동히터도 어싼 저렴한 이제 미국 그 중국산이 아니고 미국산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무시동히터 컨트롤러고. 기본 전기 작업 펜트롤 인데 어 보시면 이렇게 천정 등이랑 사이드에 이제 무드등 이렇게 켜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냉장고도 i p 쿨커 5 0리 짜리 새거가 들어가 있고 전자렌지도 이렇게 대우 클라스의 2 0리 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침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베개까지 다제작을 해놨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바가 이렇게 내려가서 평소에는 이 공간을 전부 다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전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작업 같은 경우에도 전기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했어요. 야마비시 지금 요 인버터가 2.5 k g 짜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가 240 암페어 240 암페어 들어가 있고 이쪽에 주행 충전기가 140 암페어 한전 충전기가 20 암페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옵션은 그래서 옵션은 전기 작업은 정리하면 인산철 240A 그 다음에 인버터 2 5 k 로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미국산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와 한전 충전기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태양열만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태양열이 어차피 뭐 주행 충전이나 한전 충전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닥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늦진 않았는데 뭐 태양열 충전도 뭐 가볍게 작업이 가능하신 거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카라반을 제작하는 공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킷을 팔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 뒤에 침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낚시대나 이런 게 넣으실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 도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후면부에서 확장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침상 킷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멀바우로 했는데 멀바우로 안 하고 이제 고무나무로 다할 경우에는 4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뭐 TV나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옵션으로 들어가죠. 그 무시동 히터는 그 미국제로 해서 85만원.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240A가 95만 원, 2 4 0어가 95만원. 인버터 2.5kg가 뭐 30만원. 그 다음에 충전기가 한전이랑 주행 충전기 다 해서 45만원. 이렇게 해서 매트리스가 요게 50만원. 이렇게들어갔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구... 하시면은 이제 보통 한 940만원. 부가스 별도. 940만원으로 지금 보시는 요 킷을 어, 안 드실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해서 만들어봤지만 어, 일단 촌스럽지도 않고 고급스러우면서 최소한의 뭐 비용으로 요새 어디 가든 예, 돈 천만원에도 쉽게 못 만드는데 900만원대 그러니까 950만원이 안되죠 948만원 이렇게 스타렉스 캠핑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화이트 투톤의 감성적인 스타렉스